오늘은 소라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라의 제철은 3유골로 소라는 술안주로 많이들 드시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구이, 김, 회 등의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봄철에 몸의 피로를 날려줄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소라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씩 먹으면 입맛을 살려주고 맛이 좋아 가끔씩 찾아 먹곤 합니다. 그렇다면 소라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라 효능 첫 번째,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소라에는 비타민 이와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이는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노화를 예방하여 자외선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아연은 피부 세포의 재생과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 주어 서라는 피부 미용에 좋은 식품입니다. 소라 효능 두번째, 체지방 배출을 도와줍니다. 소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단백질, 아연 등의 필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체지방을 배출해주고 소라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3. 눈통증 해소 소라 효능 세번째, 눈통증 해소입니다. 소라는 청열명목하는 효능이 있어 눈통증에 효과가 있고, 가슴이나 복부의 열감을 해소하는데 사용되며,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소라, 효능 네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소라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A는 시야를 밝게 해주고,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어, 야맹증, 시력 유지, 안구 건조증, 백내장 등을 예방하여주고, 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소라, 효능 다섯 번째,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타우린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여 신경 안정 효과를 주며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소라 효능 여섯 번째,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소라에는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타우린은 피로 해소에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어 피로 해소제나 자양강장제 드링크 제품의 주성분입니다. 또한 아르기닌 성분은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라 효능 일곱 번째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소라에 함유된 풍부한다는 뇌기능 활성화에 좋아 기억력 향상 집중력 향상 등의 도움을 주며 소라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은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좋습니다. 소라 효능 여덟번째, 혈관질환 예방입니다. 소라에 함유된 타우린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생성을 억제해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착한 콜레스테롤 HDL의 양을 증가시켜 각종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여 줍니다. 소라 효능 아홉번째, 남성 건강,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소라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여 줍니다. 또한 소라에는 비타민 B12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소라 효능 10번째 숙취에서입니다 이렇게 소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식품에 대한 자세한 조리법을 알고 난후 혹은 그 식품의 섭취법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먹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절대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